한번 들어주세요. 어한번들어주세 <목소리도> <한번 들으세요, 한번. 목소리도> <한번 들으세요, 목소리도> 직진átus... Tamam. No. <on Superman> <TV> oh, sí. 안녕하게요안녕요세요세요안요 이쪽. 야, 지나갈게요. 잠시만요. 아, 앞에 조심하세요. 심장. 앞에 조심하세요. 앞에 나올게요. 앞에. 잠시만요. 길좀 끌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오왜 그래. 왜 앞에 보세요. 왼쪽 시인. 여기 좀만 들어 갈게요. 앞에 좀만 빨리 갈게요. 앞에. 이나 씨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아, 아, 아, 아. 좀만 게요 좀만 벌릴게요. 좀만 걸릴게요 팬분들. 조시만 집중으로 갈게요. 잠깐요. 면게여분들기도 너무 가까이 줘알고 민정아, 민정아.